포트가 얼마야? 5, 4, 1, 5, 7이가 1, 5, 6이다. 아깝다. 으악, 내 눈. 으악, 내 눈. 썩어 들어갔는데, 사지가 다 썩어서 들어가고 있다, 지금. 으악. 야, 눈이 액체가 돼서, 밑으로, 땅바닥으로, 하숙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반갑다 5,4,1,5,4 스타팅 포켓몬 을 선택하세요 잠깐만 내가 찾는 게 초록색인데 초록색이 없다 이럴수가 어,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어 니가 어. 그러다니 스타팅 포켓몬은 난 나무지기 할 거다 난 삐뚤어지겠어 오케이 다, 내, 당신의 포켓몬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도 수정되나, 이거? 잠깐만. 야, 이걸로. 응. 짜 가능하거든. 아, 진짜. 어떻게. 오클릭 해가지고, 뭐지? 이름, 이름 설정 가능. 나 OP가 있나? 어. 아,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하고 해야 되는 거. 맞지? 응. 어.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 옆에 그것도 쓰라고나줘 혈장하고, 그런 것도 만들어놔도 되나? 어. 어? 어 스코어보다 할까? 할까? 그럼 내가 혈장 만들게 니가 임종을 만들어라 야. 여기 한글되지? 지원되지? 어 한글된다 스코어 보... 오드 뭐? 오브젝티브 에드였나응 티브 에드 이름이었나? 설장 어? 안 되는데. 안 아, 된다. 기억이 안 난다. 아, 뭐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일단 난 폰트나 바꿀 거다. 어디서 바꾸는 줄 모르겠지만. 야, 폰트 바꾸는 기가 뭐야? 야, 아, 이거 스크린샷이잖아. 나한번 찾아보고 올게. 스무스폰트 잠깐만 설정이 있나? 키나 어디서 바꿨더라 조작 어이, 조작이 빨리. 아니라 주작이겠지 야. 아야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어. ESC 일단 누르고 응? ESC 어 일단 누르고 모드 설정 들어가서 스무스 폰트 어 콘피그 어? 그 다음 폰트 있지? 아 여기 있네 어, uh -huh. 어 오케이 내 포, 내가 쓸 폰트는 리익스고딕이다 그리고 너에게 개쩔렙 레쿠자를 하나 선물로 주겠다 아 레벨이 5가 레벨 5짜리다 당연히 아. 이름도 바꿔야겠다 뭐? 이름 뭘로 해줄까? 어? 이름 뭘로 할까? 어플라인 오 어, 됐다 아 이름 이름 자기가 알아서 바꿀 수 있네 응. 라티오스가 오션지왕에 출연했다 시작부터 라티오스가 나온다고? 으악 태어나! 으악 태나 방금 순간 봤다 라티오스 어디있어? 잠깐만 으내거에왜잉어킹이 있는건데 그것도 레벨이 으 레벨 70있다 얘 밖에 못꺼내나 얘는 잠시만, 지금 수정중이다 오케이 수정 야 근데 니아이디 네 언제 B가 대문자였냐? 원래 그랬가 원래 그랬는데? 음. 음. 대문자? 어? 안된다 내 앞에 페리퍼 나아다닌다 좋아 너 랩자리 레쿠자리 얻었다 손해봐봐 오케이 그 다음에 게임모드 쓰고 너의 아, 이름을 음. 작대... 응. 이름 뭐지? 그냥 인벤토리에서도 변경할 수 있는 거아 진짜? 어, 이름 몰로 할까? 짝대기 없이도 오케이 승현이 여자친구 이름으로 한다 약 닉네임도 붙일 수 있네 아 오케이 아니.. 나얘 몬스터볼에 넣기 싫은데 음.. 그렇다면 큰. 볼을 바꿀 수도 있다 야볼 종류인데 이거 뭐지? 크기를 좀더 크게 할수 있나? 매우 큼하면 어떻게 돼? 아 엄청나게 커진다 큼은? <웃음> 큼도 좀 크다 그럼 조금 큼 나나난 <웃음> 나무지기 엄청 크게 할래. 야. 사다. <웃음> <4단. 웃음> 자, 그리고. 어. 자, 원래 항상 포켓몬스터 시작하면은 그런 게몬스터을 응. 다섯 개를 주면서 포획 방법을 알려주는. 어. 하지만 포획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건너뛰도록. 오케이. 오, 여섯 개인데요. 예, 6 개로 시작합시다. 나 만, 마... 나만 여덟 개만 더주세요 싫어요. 자, 크리에이티브 모드 풀고요. 풀었어. 시작합시다. 어. 오케이, 나무를 캐겠다 먼저. 야, 야생할 필요 없다 이거아 진짜. 일단 나무 캐야서 칼을 만들 거다. 아이 자식 PK라 이거가 알겠다. 아니 PK가 아니야. 나는 포켓몬 칼로 죽일 거다. 아 칼로, 아니 평타로 못 때린다. 어 진짜 이 자식. 아니, 못함. 아 여기 옆에 마이농 있다. 레벨이 5다 야. 이거 어떻게 배틀거냐 알. 어나얘 밖에 한번 빼보고 싶은데. 알알 알, 알. 알로 그거 방향 그거 방향키 위아래로. 응. 에 선택할 수 있거든. 어어 어? 응. 뭐야 이거? 은비다. 안녕. 은비다. 오랜 비 안녕. 아 귀여워. 야. 사진한번 찍어 주자 야 아, 아침으로 바꿔주면 안돼? 아어 은비랑 꼬리서이랑 배틀하는데 오이 자식 싸운다 은비는 원시 해임 쓸까? 아니다 몸통 박치기 있다 야 엄청 세다 귀여워 <웃음> 몸통 박치기 하다가 <웃음> 반.. <웃음> 반 토막 났는데 뭐라고 이 자식 이제 이제 그거다 은비, 때려. 오. 으악, 활키지. 오, 마. 웅크려서 방어력이 올라갔다. 그 한번 흔들고 지 어, 지네. 으악, 몸통 박치기 또. 으악. 으악. <웃음> 야, 내가 왜 맞아? 아, 내가 때렸다. 개꼬리도 좋체인데왜 그 가죽이 나오냐. <웃음> 야, 이쪽으로. 으악. <웃음> 은비야, 너 잡아먹었니? 여기 뭐지? 이 시작부터 말 하나 했거든? 절로 가자. 얘 끌고 다니면, 안, 아, 안 따라다니나? 어, 따라다니네. 따라다닌다. 됐다. 일로 와봐봐. 말가자. 뭐 어, 어그로 끌 거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오케이. 썬더라, 이거 죽여 죽이면 안 되냐, 가는 길에. 어, 죽여봐봐. 너, 이 자식. 나 밀탱크 죽일래. 덤벼라, 이 자식. <웃음> 밀, 승현이를 왜 죽이는데? 야. 악 은비, 들어와. 승현이라서 죽인다. 일로 있어. 와, 승현이. 으아! 내가 질 수도 있다. 어디 볼래나 뭐. 야, 잠깐만, 승현이 왜 이렇게 센데? 으아. 아, 됐다. <웃음> 죽었는데. 야, 잠깐만, 죽이니까 소고기랑 가죽좀 <웃음> 못됐다, 이 <웃음> 아니, <임신>. 미친. <이미. 웃음> 아니요. 아, 아보가 싸운 건다. 야, 안 돼. 얘못하네 어, 탄다. 어허. 자자 어. 넘어가, 어. 이가 <웃음> 은비 타지는데, 요안 된다. 시작부터 타는 거 나중에 공중날개를 배우면 타도록 아 공중날개는 못한다 얘 근데 얘가 아무 때나 간다 아 어떻게 내려요 여기서 아 맞다 시프트인가 아야 따라와 말가져 일단 얘, 얘 키가 야. 너무 커서 체력이 좀 닳는데 예그 체력 다른거 회복시키러 가야되지 않겠나 가자 음. 아, 것도 한번 꺼내봐봐 나는 흙구리이 어? 그기 <웃음> 차이 싫어야 안녕. 레벨 이 안녕 야 저기 있는 저것 좀 죽이면 안 돼요 가재군 죽이고 나 어떻게 하면 돼? 그니까얘 얘, 얘... 얘... 클릭하면 돼? 는 아니 R 눌러야 돼 R 걔한테 대고 R 은비 음, 가자 은비야 음, 됐다 야. 몸통 방치기어저자인하나장일 나 힐하고 있어요. 시. 야 은비 아픈데 어떡하냐? 야 은비 아프면 반스런이다 잠깐만 야 물타입에 바위가 통하나? 기억이 안 난다. 어어 그냥 그냥 톡 때린다. 어 아, 진짜? 원씨의입 맞아라. 아. 와 개쎄다. 이전석 나한테 방... 방어력을 떨고 다니. 어 <웃음> 오케이 나난 힐했다. 난나스터나오자는데 생선 두개 나오는데 야 어디있어 마아 저기있다 저 녹색깔 응 어. 가자 나와 임마 <웃음> 나는 5사가 좋아요 뭐라고요 그 체육관 말... 옆에 저그 유리건물이야 막 관장 체육관인걸 아 진짜? 어. 레벨 아. 조금 올려가지고 들어보자 이거 와난간호슨 징징이인줄 알았다 야. 근데 간호수는 맞나? 아니.. 파란색 상점 아니야 이거? 맞네 넌, 너는 왜 피부가 노란이 뭐야 간호수는 아니다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 야 <웃음> 뭐야 야 이거 포켓몬에서 여기 치료받았거든 응 어. 근데 왜 전자레인지 다 되는 소리가 나냐 <웃음> 야충아이 잠깐만 어디 있는데? 말해. 응. 이상한 녀석이 쳐들어왔다. 너 뭐야, 이거? 어디 봐? 뭐? 너 이거 뭐야? 참 이거 뭐야, 이거? 보스인데. 야! 화삼, 덤벼! 으악! 구레벨이다 도망가! 으나도망도망 <웃음> 도망 못 가지 않나? 레벨 나가. 여긴 빤스전이 차유없네 레벨 10 있다. 아니, 잠깐만. 저... 어, 화삼한테 까불었다가 아주 호되게 맞을 뻔했어. 야. 아, 야, 여기 레벨이 애들이 너무 높은데. 괜찮다. 레쿠자야, 레쿠자야, 깡패비지. 이자. 어어, 너 이자식, 일로 와. 하지만 이건 내가 잡을 거다. 아악! 야. 야, 넌 나와 있어. 안녕. 안녕. 어, 예예, 알아듣네. 야, 썬더라이 죽이니까. 레드스톤 나온다. <레> 뭐야. <웃음> <웃음> 어, 진짜다. 내가 쭈서아야겠다 아직 하쌈 저거는 못 죽이는 것 같다. 자리 서 있. 야 잠깐만. 뒤에 이로치다. <레> 이로치도 <1호치라도 레> <여기 레> <레> 있는데. <웃음> <웃음> <레> 아니, 씨. <레> 뭐야, 여기. 이 막장게임이야. <레> 막장게임인데. 안녕. 아, 이로치 하쌈은 멜레이고 으악, 30랩이다. 또 와줘? 야! 도가 아들! 어? 아들 개꿀이들 레벨 뛰려나가. 10, 아보다. 야, 진짜 뱀인데, 이거. 아, 그건 뱀이다. 아, 이게. 예. 하삼한테 깝치지 맙시다. 야, 아, 뱀 낫세네. 아, 보 돌룸 문대도 되나? 아, 문대라. 으 근데 어. 뭐라고? 야, 돌룸 문데는데잘안 죽는데. 아, 레벨이 낮아서 그런. 아직, 레쿠자 1 0레이네 이거. 아 6레벨. 6다 봐봐, 엄청 아파. 너 나한테, 회복약 좀 넣어줄 사람. 아, 나, 뭐, 뭐지? NPC 말해서 약좀 털었거든? 응. 좀 넣어줄게. 응, 오케이. 넣으면, <웃음> <너 맥, 웃음> 뭔데, 이거 밑장 빼는 거돼 너. <웃음> 도구 칸에 있는지 봐봐. 어디 보자, 가방, 회복, 있다. <웃음> 으 <웃음> 야, 기력의 덩어리도 하면 너무, 너무 좋네. <웃음> 기력의 덩어리는, 아, 못 줬다. 막. 으아! 깝다 어, 어, 잠깐데 아, 아, 아. 한대더 치면 잡겠다, 이거. 아, 일단 은 회복할 거다. 오케이, 회복부터 하고. 오케이. 아파 보인다. 얘가 왜냐면, 하 아, 뭐. 방어를 둘이 써가지고, 돌로 문댈 거다. 돌로 문 댈다. 아! 제발, 은비, 살아아 그, 그, 그돌 기술은, 저방어가는 상관없다. 응. 그 방어관 없다 <웃음> 됐다. 썩은 고기 세 개에 양고기 하나다. 야. 나보가 뭐 대체 양고기를 왜 주는 건데 그러니까. 뱀 잡았는데 양고기 나왔다. <웃음> 아니, 좀. <맞아? 웃음> 이건 망게임인데. 어? 얘 여기 있는데. 포니타 있는데. 잡을래. 어어 야니 잡을 수 있잖아 물타입이라서 잠깐만 야물 한번만 뿌려봐 니 그냥 니가 돌로 문대뿌라어 맛있는 물 으악 너무 비싸 야 잠깐만 가 그거 말고 템을 좀더좋았거든 음. 으악 잠깐만 가디가 싸운건데어 저리가 <웃음> 가디 돌로 문대뿌자 가디, 침뱉했을 거다. 됐다. <웃음> <웃음> 가디 죽이니까 블레이즈 가로 주는데. 응. 아니, 자꾸 이거 전자레인지 아니라고. <웃음> 자꾸 띵거려, 이거. 마비 치료제. 어. 그 아, 두 승계. pp 에이드. 와. 어떻게 다, 다 가잖아. 대, 대헌 에이드는 없나요? 야. 아, 마 음비로 뭔가를 문대 버려야 되는데 뭐라고? 아나 자꾸 싸움 걸린다 야이 어나아참뭐 레벨로 한테 걸렸다 싸운다 아참뭐 돌로 문댈거다 내가 야악 으악 <웃음> 아, 갔다 바로 무조건 비만 키우는거 <웃음> 어야 여기 민성이 있다 어? <웃음> 여기 혹시 이것도 포켓몬인가요? <웃음> 가라풀드래곤 어? <웃음> 풀드래곤 아.. 아.. 나 당근한테 진다 왜? 나물타임만세마리 있다 오케이 나랑 배틀하자요 민규 오케이 난 당근만 세개다 잠깐만 덤벼라 덤벼라 덤벼라, <웃음> 덤벼라. 난 <웃음> 블레이드 가루다 <웃음> <웃음> 으아으아 <으악. 웃음> <으악. 야. 웃음> 이거 어디다 써라 한거야 나도 몰라 이거 다탕부가더 세겠다. 레벨 42. <웃음> 씨. 뭐가 레벨 42야? 옆에 말 옆에 트레이드 하나 있길래 바꾸... 레벨 42. 어, 오. 12더 높은 건 없나? 어, 12번. 야, 아이. <웃음> 12번. 어떤 아, 초등학교 12번이랑 당은 못 쓰게 하던데. 누가? 어떤 초등학교에서? 어. 12번. 아이. <웃음> 아이. 야, 안 되겠다. 체육관 들어오러 가자. 야! 니 드론, 레벨 9. 들어. 문대 뿌라. 어? 나도 하나 문대야겠다. 어, 나, 나 문대려고 했는데, 왜 안, 왜안 잡히냐, 이거. 얘 자꾸 빤스런 친다. 야. 야니 드론. 은비야, 문대 뿌자. 오케이. <웃음> 돌로 문대일거잖아 으악. 으악 돌려먹고 아, 아, 아버님 제발요 아보카도 야 안된다 아보카도도 먹어버릴 거다 오케이 먹었다왜두대 아, 맞는데 이거 불공평하다 에이? 은비가 문댔다 은비가 레벨 7이 있다 어야 <웃음> 잠깐만 나나나 야. 나, 나무 키가 얼마나 크, 나무도 나무지가 얼마나 큰지 한번 내보내 볼까 어, 보내봐봐. 어디있냐? 나무지기. 별로. 아, 안 뭔데? <웃음> 별로. <안> 아니, 미데 <웃음> <아니, 뭔데>? 엄청 크다. <웃음> <새벽아. 웃음> 엄청 크다. 유약. 예, 예, 예, 럭시 있는데. 아, 럭시오. 럭시오가 나한테 자꾸 그거 한다. 레벨이 15인데 아직 안 된다. 어? 럭시오? 덤벼. 어? 꼬링덤베 똥고양이 <웃음> 오늘 결판을 내자 야아 나무지기 말고 나무지기 막치기 럭시오 어, 럭시오 목통 박시기 한방에 쳤다 고그러다고오 센데 야, 나 포켓몬 은비로 바꿀 거 같아 와이 크다 럭시오를 죽이니까 레드스톤이 두개가 나와 어. 야 뭔데 얘? 약약 아! <웃음> <이> 뭐야 <웃음> 박살났다 왜나밝광석가루도 <웃음> 주는데 보니 약너 아... 아버한테 싸움 걸린다 아아아아아아아아망칠아아아왜 네. 도망이 안 되는데? 아아 김밥 말이아아아아아아아가 김밥 말아야아아아아이아아아아가 오케이. 가방 어... 회복 야 누구 나한테 회복약 좀 던져줄 사람 <웃음> 이놈 오늘 잡아먹고 갈거다 나. 약왜 포켓몬 교체가 안되는데 아 김밥마리가 교체 막는거 있 오케이 그러면 흡수다 나는 약 <웃음> 효과가 별로다 와아뭐 나한테도 김밥마리야 막치기 어 물에 파동 오케이 어 나무 킹 죽었는데 은비 나왔다 님 끝났다 개구마를가 물에 파동을 배웠 오케이 이제 겁나 세겠구만 체육관 들어가자 이야아왜 은비 마비인데 아이 화났네 아이 아보 자식이 저 배틀 좀 하는데 저거 아보 어. 근데 은비가 너무 세다 은비가 세다 약 김을 차지 야! 아 뭐가 또 싸운거네 너 그냥 죽어 모래파동 나는 아, 빨리 빨리 약을 사러 가야돼 누구 약 있는 사람 나 누구 54 있는 사람 뭐라고? 나 존상찰 3개 있는데 그냥 다 줄게 나 전자레인지 좀 데, 돌리고 올게 됐어. 어 나 파란색, 나 대원색 상점이 야, 있어 야! 누가 이짓 했어 여기다 누가 상자 하나 놨어 야! 너지! 상자 하나 너지! 아 거기에 템이 있었다 음. 잠깐만 근데 이거는. 네가 그런 거지 저거 뭐라고? 내가 안 했어 자연적으로 <웃음> 어, 있는 거야 감자다 약 오케 이약약 3개 이제 뭐 하지 이제 뭐 하긴, 킬구만 들어야지. 야! 나 레벨이 아직 얼마 안 되는데. 아, 이게, 이게 자기 포켓몬 레벨하고 맞춰줘. 응. 나 아직 은비 레벨 7이 있다. 은비야, 요거 때려. 은비. 어, 왜, 왜 싸움이 안 걸리냐? 너무 커서 그런가? 참 볼.. 아름다때볼 날아 그게 응. 제대로 안맞아서 그렇다 싸운다 몸통 방치기 맞아라 너오 엄청 쎄다 아니 꼬링크 이녀석 몸이 단단한데? 응 바위로 문댈거다 <웃음> <깨대다>. 야악 으악 <웃음> 으 <웃음> 돌로 <도로> 문대니까 찢어진다 <웃음> 찢어졌다 <웃음> 찢어져서 레드스톤으로 만들었던 이거 은비 8레벨 야 은비 체력 벌써 36인데 잠깐만 우리 이거 하나씩 끼고 가자 이동속도가 너무 답답하다고 러닝슈즈가 어! 어떻게 알았지 이녀석 이 자식 <웃음> 나 자전거 줘 아니 눈치가 너무 빠르구만 안된나 자전거 야 러닝슈즈 <웃음> 이거만 해도 속도 엄청 빠르다 가자 은비 내 은비가 더 빠른 것 같은데. 안 된다, 은비, <웃음> 은비 타지 마라. 아, 레벨 3 짜리나 관심 없고. 근데 여기서 몇 개만요. 이 보르지 몇개더 잡고 저 체육관 돌자. 어, 잠깐만, 보르지 이 녀석, 나이 녀석 매우 싫어한다. 개구마를 꼬링크랑 싸워야겠다. 덤벼라 꼬링크. 아나나나 저거 나, 나, 나 보고 싶은데 대헌이 오케이, 어이 빨간 규토리다. 가질래. 야, 나, 은비, 레벨 10만 만들까, 여기서. 하고, 난, 체육관 관장 들어가자. 아, 잠깐만, 꼬링카한테 올킬 당한대나 어? 야, 뭔데? 으악, 꼬링카한테 다 졌다. 야, 미친, 네, 꼬링카한테 다 아니, 뭐가 저렇게 쎄 아니, 미친, 꼬링카한테 다 아? 졌는데. 난, 보르지, 너, 너, 매, 매우 싫다, 난, 너. 약, 모르지. <웃음> 몸통 방침하잖아. 뿡얘 <웃음> 이제 반피 이상인데. 얘보다 랩, 은비보다 랩 낮은 애들은. 됐다, 갔다 어. 빨간 교, 나멜 랩이야? 줄까? 나, 팔. 이거, 이거 선물로 줄게. 고맙다. 뭐? 그리고 또 다른 선물도 있다. 약, 아이, 그, 그 선물 없지, 없나? 왜? 약. 모르지래파동아내거란 말이야 그거 어야한 방이 되나? 어야 아직 얘가 그거밖에 없어서 오케이 꿀링크 그 몸통 박치 레벨 5한테는 딜 발광석 가루다 안 먹어 야 아침으로 만들어줘 아난 너무 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있지? 야 이건 근데 너무 사인데 이템은? 어? 뭐야 뭐... 꼬링크 레벨 12? 야 꼬링크다 몇벨이야12 어, 예, <웃음> 12. <웃음> 12짜리도 이제 그냥 잡는다 아 이거 레쿠야 아마 10레벨때 뭐 배울건데 게임으로. 야 그런걸 어떻게 알아? <웃음> 아 이거 5단위로 배운다 얘아 그 4세대부터 막 이상한 레벨때도 막 빼고 그러던데 그전까지는다오렙 기준으로 막 빼고 그러더라 전설이 은비의 승리다 으아 은비 체력이 39도 얘네 무슨 체육관인지 좀 벌레 체육관 같이 생기긴 했는데 와야이아네 어, 은비 피왜 이래 많냐 체력이 39도 아마 뭐 무슨 타입이지? 풀당근 야, 진짜 풀타입인데, 아! 야, 아, 야, 야, 풀타입문 하나 잡지, 나. 그러면? 아, 너... 포니타 막 다니고 그러던데. 야, 나 물타입만 대마리 있어. 야, 너 뭐... 뭐 있는데? 아보, 너이 자식, 일로와라. 아개구마를 누리공 마릴리... 은비야, 이거, 이거 패. 은비야, 이거 패. 오케이. 싸운다. 은비야, 돌로문데. 뭔데? 아니야, 나는, 나, 나 개구마르로 깨볼래, 한 번. 진화시켜가지고. 진화 그거 14에서 16 사이에야, 쟤. 아, 16일 걸리네. 4 c 대가지일 느렸나? 아니면 다 똑같았나? 아니다. 거기서 거기다. 개구마를 15. 그이이세대개 불케이는 14에 하더라고. 아, 리아코가 18이었나, 그랬는데. 어, 14에서 18, 14, 16, 18, 3개 중 하나였는데, 다들. 응, 흠 결국 말에는 16이었던 걸로 기억하네. 그리고 최종 진화 어차피 35, 36자는 다 하잖아. 32, 34, 36이던데. 으흠. 으악! 꼬링크 레벨 14짜리랑 싸운다. 돌로 문대라. 어, 뭐야, 밤이. 어? 물에 파던. <웃음> 어? 야 3분의 1 깎는데 얘가 자기보다 레벨 우는 은데오 개구마를 진화한다 은비는 왜 진화를 안 할까 은비 레벨 군대 진화할 수 있나요? 야 은비가 어떻게 진화를 해요 메가 진화한다 야, 악 <웃음> 말되네 <웃음> 야 메가 진화라는 말 하자마자 우리 마 메가 캔카 왔는데? 어 진짜? <웃음> 메가 음비로 잡아보고 싶은데약 너무 센가? 레벨 13짜리 너 일로와 돌로 문대기 잠깐만 메가 캔카랑 붙어봐야겠다 덕아 26레벨 아야저 포켓몬 모드 저거 내가 하나 소유하고 있어 맞나저 뜯어가면 안 되나? 포켓몬 센터에 있는거 와 은비 체력 40이 있다 아아 이거 이거 파밍 못하나? 저 <목소리> <목소리> 복사기 소리 나다가 전자레인지 소리 나는데 <웃음> 저 실화 실원... <웃음> <웃음> 잉크젯 프린터 소리 나다가 전자레인지 소리 나는데 야, 이제 체육관 뚫으러 한번 가보자. 가볼... 야, 얘는 레벨 몇이야? 응? 어? 보스 특별한 딜레이너. 어, 어, 메아테드 도와달라. 어. 그, 내꺼 중에 제일 센거 플러스 10 이렇게 나온 날... 어, 그래, 여기 있네, 민규. 불포켓몬. 뭔데? 포니타, 나 하나 있다. 아, 포니타. 망아지 녀석. 잠깐만. 나 두두 먹을래. 어, 포니타보단 두두다. 나 아보가나한테 12좀 걸리네 아 미친! 두두 물에 파도 한 번에 죽었어 아씨 잘가 두두 안되겠다 아, 강제폰 있어 재인장 두두 럭이 아 썬더라이 이 녀석 바비로 롱된라이 죽여버릴 거다 아니 10이 아, 아니라 10이 아, 뭔야 은비 기술이 너무 없다 뭐 있는데 어두 개밖에 없다 몸선 방치기 어 근데 왜 그거 안주지 여기는 얘왜 그게 어? 없냐 회오리 있는데 원래 오래의 기본 기술 몸통 박치기 아니 회오리인데 어? 잠깐만 회오리가 있다고? 아 내가 뭐지? 7 0벨에서오래 낮추는 아... 오래 생겨가지고 아, 아 그럼 회오리로 좋아, 바꿔 아. 바꿔도 되나? 몸통 박치기를회오리를 바꿔주겠다 기다려볼게아이다 안된다 몸통 박 지금 PP35다 아 오케이 그럼 회오리를 넣어주겠다 오케이 따라라 아 잠깐만 <웃음> 왜 자꾸 전자리인지 모르고 눌렀다 아 이거 회오리 삭이거든 이거 더블 배틀 때둘다 죽이거든 됐다 들어갔나? 음. 어디 가보자 풀 타... 은비 한번 볼까? 여기 어, 어 들어왔을 거야 능력치 아. 어, 은비 성격이 왜 고집이냐 마음에 안 든다. 야너이자식 어? 어? 야. 흑픽 은비로 만들 수있네 어? 뭐저 <웃음> 갑자기 <웃음> 왜내몬내몬스럽지 않은 거 걸... 오와 이런 게있다 은비랑 침일도난는 3, 3, 3, 3, 3, 삼 3, 3, 3, 3, 3, 아니 이 녀석 혼자 가는 거야? 아니 야, 이거 성격은 뭐 있냐 근데 어 이거였나 그그 그 친구한테 맞는 거는 명 명랑한이랑 뭐 있냐 조심스러운 랑쨍니다 이거 성격 어떻게 바꿔 얘 그거 클릭하고 상세 설정 들어가면 성격 있다 이거. 응. 음. 어. 그, 그거, 그거 타자로 지우고. 바꾸면 되나? 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응. 음. 응? 뭘로 바꿔줄까? 예쁜 걸로. 명랑한 저봤는데 안, 안 되더라. 해볼게 명랑한. 응. 어. 되는데? 어, 된다고? 오니? 어, 어 야, 됐어. 야, 음 어, 나, 나, 은비 체력, 은비 크기 사, 이즈 4로 했을 때 얼마나 큰지만 한 번만 봐보자. 응. 어디 한번 봅시다. 와, 굉장히 크다, 야, 여기. 봐봐. 으 저게 뭐야? <웃음> 안녕. 농크 다시 으야 으악! 어, 포니타 랩작을좀 해야겠다. 이리 와서 노라이. 야, 그걸로 근데 거기 가면 다 문대버리는 거야 이거. 그런가? 응. 음. 근데 공격이 안 맞는데? 아니 이 녀석. 명중률 50 맞아 이거? 한 대도 안 맞네. 은비야. 아니. 패. 한대속으로안 맞는다. 은비야, 야, 운발. 이거, 이거 패. 아, 은비 벽에 끼어서 다쳤다. 아, 어이해잠깐만 아, 설마 오연석으로? 야, 우연속으로안 마셨다. 그래서. 아니, 야생 포켓몬이 왜 어떻게 포켓몬 센터 에 들어오노? 야, 아니, 나 도망갈 수가 없는데? 정각해줘. 아니, 연옥을 다섯 번은 마셨어. 미쳤나봐. 아니, 야, 나, 나, 나, 나 체육관 관념 한번 문대버리고 오자. 갔다, 어, 니 갔다 와왔나? 잠깐, 크리에이티브 좀 풀고. 나한번 가볼래 나 아직 안 가봤다 나 문대 버린 것 같지 얘들 얼음 타입 나오면 근데 누구 들고 가야 되냐 얼음 타입 있으면은 오케이 잘았다 알았다 격, 격투를 들고 가야지 어? 아냐아냐 난다 격투는 안된다 알았다 그러면 동생이... 바위나 그치? 강철을 들고 가라 동생이 당한다 그러면 야 아니 연옥 한 애도 못 맞추냐 나 왔다 웰컴트지 오케이 체육관에 왔다 지코리타 그래. <웃음> 13레벨 잘 받아 나는 넬쿠타 10레벨이다 회원이 맞아라 아, 왜 자꾸 체력하냐고, 아. 야, 얘 광합성 아니... 때문에 나 지겠는데. 야. 아니, 야, 체력 흡수 너무 사기다, 저거. 야, 그럼 리플 타입한테 저놀랍 놀란... 와, 이거 좀 아니잖아. 아, 아니, 아니, 이거 뭐지? 그게 너무 사기다, 야. 응? 뭐지? 체력 흡수.. 아, 흡혈 막한다 이거막 얘네들 어 그게 너무 사기다 야안닳는다 그냥 야 이건 아닌데 으 잘못 눌렀다 약을 하나 날렸다 야 아니 야야 이거 너무 사기인데? 체력 흡수 내가 깎은 만큼 똑같이 들고 가. 바위로 문대볼까. 봐봐. 잠깐만. 어, 아니지. 볼게한 번? 아, 야, 바위로 문대니까 좀 낫다. 봐봐. 이거 이 사기잖아. 야. 아니, 다 깎아도 다채 바위로 문대기만 해야 될것 같다, 아 <웃음> 나한테 약좀 투자해봐. <웃음> 나인년꼭 잡고만 더 잠깐만 너 어떻게 일로 왔냐 바로 그러게 아, 여기, 입구가 여기구나 응. 아니야 이거 너무 사기인데 야야 야, 못 깎아 피를 <웃음> 야너더 높은 레벨이 필요한 거 같아 응. 아니 야이 너무 사기잖아 저거 체력 빠는 거 급소 맞으면 큰일 난다 얘나 PP 없다 체력도 없다 망했는데 회오리 있나 PP 응어 회오리 원시임이랑 회오리랑 딜 비슷하다 아 피가 없다 내가 괜찮다 잡을 수 있다 어 됐다 아 저거 작, 때문에 잡겠다 잡겠다 하나 더 있다 이거 잡았네 잡았다 아이 나, 나쁜 녀석. 안 되겠다. 나 녀석 안되겠다 나이난 돈이 없으니까 약을 치트로 꺼낼거다 이 자식 자본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겠어 아니 이 녀석 치트를 쓰다니 난전 연옥 좋은... 한자만 맡기겠는데 아, 나이스 난 좋은 상처 12개를 얻겠다 아이 12번 이게 잡았네 지쿠리타 어 나는 포니타 연옥으로 바로 잡았어 오케이. 야 체육관, 포켓몬 센터 들락날락하기 귀찮은. 셀레시 포크힐. 이러면은 배틀 안 하는 포켓몬 치료할 수 있다. 안할 때. 음. 응. 야 어, 나, 나, 음, 음, 은비 싸우는 이따. 거 보고 싶은데 은비가 너무 커서 안 보인다. 오케이 보인다. W, A, S, D로 조작할 수 있고 Q, E로 확대 축소도 할수 있다. 릴링 연옥이다. 아, 나이스 잘 맞췄. 어아 역시 해울리 너무 좋아. 오케이 개굴반장 무력파동으로 잡. 사... 아니 뭐지? 포니타보다 개굴반장이 더딜잘 넣는데. 뭐라고? <웃음> <웃음> 은비는 가방에서 약을 후시딘을 발랐다 에 <웃음> 이거 회복약이라 후시딘으로 바꿔도 사용되나? 약 은비야 이거 죽여 돌로 문대버려 은비 이긴다 약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졌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은비야 회오리로 다 문대버려 소미안 잡고 야 이거 사기인데? 어허 uh -huh. 아니 세상에 풀 타입을 물로 뚫고 있어 미쳤나 이거는 아 아니야 얘네들 피 빠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아니 흡혈이 왜 이렇게 저래 세냐 <웃음> 원래 저래 안는데 그니까 어 잠깐만 어 이걸 개굴 반장이 헌란 걸어준다고 나이스 땄다 아 너무 좋아 은비야 저건 못 잡겠다 은비로 저건 못 잡는다 야와 개굴 반장 뽀록 제대로 터졌다 얘 이거 어째 잡아야 되냐 저희 자꾸 흡, 흡수해가지고 아 레벨 을 올리고 와야겠다 맞지, 맞지. 어 한번 잡았더니 못 죽이나 또? 그건 안되는거 같은데? 어, 안된다 용기 저거 죽여 빨리 랩차가 미, 아무래도 좀 크다 용 죽을까? 안죽자용기가 죽어 도망친다 락돌림노래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땅굴. 됐다. <웃음> 우량아 나무지기. 가자. 우량아라서 충분히 이긴다. 흡수다. 으 나무지기 불쌍. <웃음> 가자. <두루버 웃음> 얘, 덕경. 얘 이름 왜 13인데. 오케이, 두루보 잡고, 버었고 연어 옥으로 한 방에. 아, 연어 못 맞췄어. <웃음> 안 돼, 안 돼. 연어 못야 야, 이거 13은 뭐냐 맞춰라. 이름 위에 있는. 아.. 걔 레벨 음. 그럼 C 있으면 꼭걔들 레벨 또가 혹시 어 어? 야 여기 규토리개 많은데 오케이 걔 도둑 도구... 니타 제발 연록한다만 맞춰줘 연록한다만 오케이! 나 랩, 랩작 좀 하고 올게 근데 여기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다 왔떤 데로 가면 되지 야니 멸렘 찍고 가는 거냐 애들 그니까 개굴바장 18레벨 어나 어, 랩작 좀 하고 올게 아 맞다 얘네들 경험치 양 높지 얘네들 생각해보니까 응 좋아 랩작 하기 조금 더 편하게 경험치 두배 이거 힐하면 체력 말고 그것도 다 회복됨 어어 TP랑 오. 상태 이상도 다 회복된다 음비 저거 아니 나풀채육까그 개굴 반장이다 뚫을래 싸운다 아, 몰라 개굴 반장으로 뚫을래 그냥 개굴 반장 물에 파고 어? 개굴 반장 일 잘하는데? 되게 잘하는데? 미, 돌로 문대버려 아 안된다 아 로토스 해야겠다. 이거는 물로 안되겠다 아 이건 빡세다 보니타다 으악! 요못 맞췄다 아 왔다 회오리 맞다 풀죽일 수 있지 한 번씩 오. 어 그, 그래서 회오리 얘얘 예, 예, 사기다 얼음 나왔는데 아이 12번 초반에 키울 때좀 좋겠네 음. 아 잠깐만 아 아무래도 문제는 얘네들 성장 속도가 엄청 느리다. 안 좋은 게야 거북손손 레벨 20인데 아로토스를 뚫을 게 없다. 아야 왜야 쓰라크 23레벨한테 억으로 끌렸는데나 진짜 어야야 야, 네가 레벨을 너무 많이 돌아. 하니까 내가 못 따라간다. 이거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 얘 어... 이런. 음. 음, 그냥 죽어야겠다, 이거. 오케이. 어? 두두, 두두가 이거 일을 할 수도 있겠네 아, 포니타이, 개, 있게... 간아 애들 레벨이 왜 이러냐. 21이고. 진짜? 어, 12다. 12번이다. 아이. 어, 16은 괜찮다. 오케이. 줄무 어, 12는, 그, 16은 그냥 녹인다. 잡아 물어뜯었다 오케이 두두두 잡았다 나이스 으악 아 잠깐만 나 풀체육관 배틀 엄청 한다고 개구반장이 20렙이라 어 나중에 나중에 도전해야겠다 얘한 15는 찍고 가야겠는데 그래야 원콩 나가지고 오케이 난 두두로 바로 도전한다 가자 두두 변할 수 있어 두두 왜 이리 센데야 근데 두두 잠깐만 오케 오와 두두 개센네? 두두 뭐야 이거? <웃음> 어 겁나 세네 뭔데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두두 레벨이 얼마인데? 15레벨 개센 거기다 기술도 음, 좋아가지고 와우 또하되기 딜이 장난 아닌데? 은비 음, 12레벨 오케이 아 그럼 12니까 한18 정도는 잡아야 된다 이제 야 해오리가 너무 좋다 이거 어우 예 아니 몸통으로 딱 박아 부라 알까기 스라크 있네 두드러 스라크를 잡아봐야겠다 한번 됐다 알까기로 이긴다 이리와 스라크 야 두드셨다 <웃음> 뭐한테 졌는데스라크한테스라크 어. 레벨 얼마야? 21..23레벨 23? 23... 이거 잡아봐 관장 맞지? 관장 아니고 아 밖에 누워야되네 오케이 보니타 해오리 아! 보레 나왔어 은비야 그냥 음. 어, 쓰라크이 잡으면 대박인데 이거 은비 아악 은비 체력이 안 좋다 아. 민규 이거 잡아볼래? 어 켄타로스 어, 내가 잡아야겠다. 사이즈 엄청 거네. 안된나 은비 체력이 54다. 뭐라고? <웃음> 빨리 레벨을 시켜야 돼. 그러네요. 아닌데 야, 아, 근데 야, 아얘나15 레벨인 줄 알았는데 22 레벨이다 못 잡는다. 아 이상한 애한테 끌렸다 내가. 어, 어 잡아볼까? 어, 형. 예? 이친구가 22레벨짜리 패는데요아 <웃음> 안돼 독걸렸다 괜찮나 이긴다 아 쓰라크한테 다 죽는다 왜잘 안잡힌네 은비 왜 화상 입은거지 아안잡힌다 잡혀줘 쓰라크 해오리, 해오리, 해오리. 오케이. 아, 불꽃 엄네 어, 잡았다, 트라크. 나이스. 막볼, 막볼이었는데. 어, 슬라크나 슬라크... 잠깐만, 좋은지는 검증해볼게, 한번. 어. 은비. 으악!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 나 바꿀래, 이거. 조심스럽대. 으악! 이 녀석은, 왠지, 왠지, 고집스럽게 생길 것 같다. 응. 됐다. 야 은비가 22레벨짜리 잡아왔다. 헐? 바로 14 됐다. 개센데? 뭐, 뭐 그렇게 세야? <웃음> 아 이거 약을 엄청 많이 써서 그런거다. 너이 자식 일로와. 무릎 뜯어. <웃음> 아나쓰라크업개야겠다 쓰라크 좋지 않나? 괜찮, 괜찮은 것 같은데 쓰라크. 처음에 조, 좋은 거 같은데. 야, 야 잠깐만. 그거 이거... 포켓몬스터한테 PC 깔아놓을 응. 음. 아, 자지 마. PC가 없으니까, 그 좀, 그런데. 그리고 교환장치도 하나. 오케이. <웃음> 은비, 제일 61이다. 됐어. 으아, 됐다. 이제 10렙짜리 몽콤미다 이제, 나, 아보가 12걸로도 된다. 어. 에잇, 몰라. 어. 폴리타는 박스행이다. 저기 차이가. 나가 은비 끌고 다니다가 12 거는 애만 잡을래. 야, 저거 뭐야? 얘 어. 저기 좀, 저기 좀 육중한 친구가 돌아다니는데. 저좀 쫓아내줘. <웃음> 뭔데? 야, 아, 저거는, 저거는 강하다. 쫓아내기에는.